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분들이요 여자친구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내 여자친구가 자꾸 뭔가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인 나도 요내 여자친구에게 잘하고 싶죠 내 여자친구와의 연애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내가 여자친구에게 선물도 해준 것 같고요 내가 여자친구에게 잘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내 여자친구는 자꾸 서운해할까요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데서부터 조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남자인 나는 요 여자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편은 아니에요. 내 여자친구에 비해서는요. 내 여자친구는 요 나와의 연애를 하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사랑받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요. 나는 남자라서 요 여자에게 내가 인정받고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.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? 내 여자친구의 생일이 됐어요 여자친구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떤 남자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여자친구를 위한 뭔가를 준비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남자에게 문제가 생겨요 내 여자친구의 생일이 특별한 날이고요 중요한 날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 어설프게 해선안될것 같다는 라 압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멋지고 좋은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순간에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만족스러워 할까? 좋아할까? 기뻐할까? 이게 자꾸 궁금해지고 더 좋은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는 해요 근데 또 분명히 감안해야 될 부분은 내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내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가 내 여자에게 잘해주고 싶은 그 정도만큼은 못해줄 거라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해주고 싶기는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편해지니까 안될것 같으니까 차선책을 찾아서 고민을 하는데 그때부터 여자친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남자인 내가 여자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좀 작아진 것 같아서 신바람나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기운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내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은요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선물이나 엄청난 이벤트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인 나는 내 여자친구에게 이번에는 명품가방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애매한 마음이 들어서 나 혼자 사기가 꺾이고 있지만 내 여자친구는 그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명품가방을 받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내 여자가 바라는 것은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라는 남자가요,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, 그런 것들을 생각해주고 고민하고 있는지,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,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. 명품가방이 메인이 아니라, 명품가방이더라도요,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함께 느끼고 싶어 하는 거고요. 명품가방이 아니더라도요, 그 마음만 있다면 그걸 문제시하지는 않을 거라고요.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겨서 남자인 나는 내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해주지도 못하고, 혼자 나중에 여자에게 서운한 말을 듣고 변명을 하게 되는 걸까요? 여성분은 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데 남자인 나는 요 여자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하니까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그 멋진 모습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되게 큰 선물을 해서 특별한 존재이고 싶은데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나 혼자 지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내 여자친구는 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내 생각이 나서 머리핀을 하나 사왔다면요 그걸로 나라는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게 될 거고요 남자인 나는 요 멋지게 보인 포인트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번 생일에 명품가방을 줬고요 다시 이번 생일에는 근사한 이벤트를 해주면 내가 멋있게 보인 것 같고 내가 연애를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될수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그런 큰 것들만 던져줬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요 오히려 사사로운 것들로 순간순간 자기를 생각해주는 선물을 했던 남자보다는 큰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남자인 내 입장에서 여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자를 이해해보려면요. 남자인 나는요. 내가 멋진 모습으로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좀 비워야 내 여자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자분들이 항상 나에게 이야기해요. 같이 극복해 가면 되는 거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요. 근데 남자인 나는 요 내가 뭔가 다 해줘야 될것 같고 그렇게 해주고 싶고요 그게 안 됐을 때내 여자친구가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라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내 여자는 요 그런 것을 나한테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안 돼도 괜찮으니까 같이 해보자잖아요 근데 나는 늘 내가 해줄게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잘안 됐을 때내 여자가 서운한 마음을 던지면요 그때서 나도 억울하고 힘들었다는 마음을 던진단 말이죠 억울하고 힘들었으니까 이런 마음 몰라주는 게 상처라고 또 변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연애의 방식은요 멋져 보일 순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진 건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내 여자에게 전해지냐고요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내가 좋은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 아니든 내 여자가 좋은 마음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진심이 될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버리지 못하면요 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자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라걸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